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필라입니다 카필라입니다. 하고 뭐 슬라임 만들고 뭐 슬라임 사러 가는 브이로그 그런 걸 올리는 유튜버였는데 자연스럽게 슬라임을 조금 멀리 하게 되면서 채널을 이제 좀 슬라임과 비슷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저는 전환 변경하다 보니까 ASMR 채널로 바꿔졌어요 슬라임. 안 찍고 사는 건 좋아한데 제가 리뷰를 잘 한다던가 뭐 묘사 뭔가 묘사 슬라임 질감에 대한 묘사를 잘 한다던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. седим s m 채널 방향성 같은 걸 얘기해보자면 순전히 좀제 취향, 제향이 가득할. 않은, 재밌는 졸리지만 재 졸리지만 지루하지 않은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좀만 시원해지면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They i g h t l s m o